도 도치, 도치, 자, 기본적인 도치는 뭐예요? 자, 봐봐요. 이별풀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겠지. 그럼 강조를 위한 거야, 도치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게. 이게 기본형이야, 도치의 기본형.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치? 어, 동사조 나온다는 거.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 여기에 요 강좌에서 앞보다가 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면 예를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런 거, 어울리고 엔 이런 거. 얘네들이 나와 동사죠, 맞아 그다음에 보 동사죠, 맞죠? 근데 목적일 때는 정사어절. 그중에서 세 가지가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세 가지. 강좌에서 나올 수 있는 건딱세 가지. 일단 부사 군들이 있어. 부사, 부사 군나 아니면 절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면 보호수 있는 형용사나 아니면 현대문사, 과음사 같은 보호 있어. 세 번째는 목조가 있어.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요거 그대로 쓰면 돼, 그냥.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동사들 거야. 근데 목조일 때는 원칙은 주어 동사, 정상으로 준 나와야 돼.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예외. 모든 것들에 다 속하는 건데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가게 되면 나, 너, 하들리 리를, 쿠, 물론 부정어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다 그냥 이렇게 돼. 특히 일반 동사일 때는 둔나더지나 디드 플러스 쇼 플러스 동사 어항 나옵니 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이제 자, 특이한 것들 한 여덟 가지 나눠서 볼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거예요. 자, 봐봐요. 어, 우리가 문법적 뭐 도치가 있고 기술적 도치가 있는데 구조적 도치가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구조적인 도치거든요. 나는 배고파. 나 배고파. 그 다음에 so가 나왔어. 조심해요. 뭐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so, neither, 아니면 nor. 요런 놈들이 앞에 나왔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니? 동사주어. 도치 시켰죠 그럼 이때 so나 nor나 neither는 역시 또 아니란 뜻이야. 근데 왜 neither, nor는 못 나오고 얘만 나왔느냐? 여기가 긍정문이기 때문에 so밖에 못 나온 거야. 만약에 여기가 부정문이었다면 I am not 이렇게 나왔다면 얘네들이 올수 있어. 얘네 죽을 수 있어요. 예. 부정문일 때만 쓰는 거예요. 긍정문일 때 쓴다. 얘는 네뭐 부정문일 때, 부정문 할수 있는 부정문일 때는 얘네들이 쓰는다. 뜻은 똑같다. 어쨌든 역시 또한. 됐죠? 응. 어? 자, 좋지. 어, 나 배고파. 응? 음? 나도 왜못 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될게 있어요. 앞에가 비동사면, 여기도 비동사를 써줘야 돼. 이거는 맞추세요. 같이. 만약에 여기 만약 일반 동사 해서 일반 동사 해서 그럼 여기는 뭐 쓰죠? 그렇지. 두나, 더지나, 디을 써주면 돼. 어? 알겠지?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가. 쏜 다음에. 아, I 예. am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예. So, so I 아, am. Yeah. 이때 얘는 real의 뜻이야. 정말로 정말로. 알겠어? 나 정말로 배고파.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So I am. 이라고 하더 정말로 배고파. 나 정말로 배고파. 나도 배고파. 라는 뜻이 아니라 난 정말로 배고파. 뭐 이런 의미가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고요 자,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랜드 백골겠어요 긍정문이래. 자 여기 뭐나왔니? 어. 무슨 동사 나왔길래? 여기 비동사였잖아요. 여기는 뭔데? 일반 동. 사 일반 동사일 때 아까 뭐라 했죠? 주나 소디나 디리 써줘야 된다 그랬지. 어 시제가 바보니까 디리 써줘.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그렇지? 또 다음에 동사 주어 하오면 앞에 긍정 문이다라는거첫 번째 단서.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뭘 받는다? 일반 동사니까 두나, 더지나, 디드 그렇지? 비동사일 때 비동사. 조동사일 때조동사 일반 동사일 때만 두나, 더지나, 디드 시제과업하니까 디드 됐지? 그래서 다니엘도 또한 시험에 합격했다. 다니엘. 나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또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나번 했니? 이거? 알겠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또 도치가 일어나냐면 생략 도치가 있습니다. 자 도치 중에 기본적인 것 중에 if 생략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f가 원래 있었을 때는 도치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if I were you 이건 또 문장입니다. 내가 많이 너라면 가정폭박어. 내가 많이 너라면 가정폭박어. 나는 뭐 할텐데 그녀한테 데이트 신청할텐데. 99만 플러스 원형 나왔잖아. 가장 효가고 맞죠? 그래서 이프를 생각해 주니까 이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O r are you. o u r u 이 중국 노래 아니야. O. r u 알겠어 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라면 어, 나는 그녀한테 데이트 신청 할텐데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면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떡할래? 살짝 네. 고쳐볼게. 이도 물론 바뀌겠죠. 모두, 에브, 에스케트, 이야 올라온다. 이렇게 실제가 가지고 과관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될까? 원래 문장은 if I had been you 이렇게 됐을 거 이해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had to be 사이에 주어가 온다. 아 if가 생략됐구나. 가족과 관 완료가 원래는 if, 주어, and, p, p 나왔었던 거다라고만 판단해주면 된단 말이야. 공장도 있었는데 그거 빼고 요거 하나만 그냥 쓴 거야 대표적으로. 잘봐 이제 여기 부도가나는게이부정어고도치세요 부정어. 부정어. 네모 말고도 뭐, 되게 많습니다. 나시나, 노나, 하들리, 스케어슬리레얼리베얼리 여러 많지요셀더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이뭐 나던틸 뭐 이런 게 튀어나온다던데. 노 o 는 뭐, 이런 게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부정어도 치라고 합니다. 휴, 이를, 부정어도 치예 얘가 나와주면 어떻게 된다? 일반 동사일 때 반드시 앞에 두나 더디나 디드를 써주고, 시제가가보니까 디드 써준 거예요. 주어 써주고, 여기 뭐야? 어, 아,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써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결국 그러한 예쁜 소녀를 결국 본 적이 없었다.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도치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돼? 그냥. 도치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냐고. 도치 안 시켜 주면. I never saw such a p r i t i t i v e 그렇지? 그렇게 쓰겠죠. 내가 붙여 나왔어. 자, 이쪽으로 봐 봐. 이쪽. 와, 이것도 부정하고 도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하고 도치 설명했고요. 노가 들어가 있죠? 부정하고 도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주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원형 사이에 뭐가 온다 이게 다가동사거든요 이게 다가동사 이 사이에 반드시 주어가 오게 있어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하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떤 환경하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간거야 원래 we can give a hope under no circumstances 이랬던 문장이 저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부산구가 나간 거야 이거 부산구가 나간 거야 부산구어부산구어 나간 거야 근데 왜 이런 도치가 일어나느냐 뭐 이런 도치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부정한 것도 없죠. 중요한 거자 그다음에 변별력 내가 생각하는 혹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봐봐요 부정한 아수등장서써 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꼭 생각해야 돼 부정한 아스 이 목적을 데리고나가죠 목적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 나, 불러봐. 나, 어, 월. 이렇게 나가면 나를 포함시켜서 목조가 나가는 거야. 근데 잘 들어. 목조가 앞으로 나갔을 때 뭐라고 했어 주어동사 정상호승이라고 했지. 근데 이거의 예외는 뭐야? 부정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주어 동사 정사모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래? She has, 이렇게 나면 되죠? She has written, 나머지. 그지 어, 안 돼. 자,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지만, 부정한 낯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치됩니다. 주어 사이에 껴줘야 돼요. 현재 완료,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남이 똑같지. 이거, 나지지쓸수이어는 그대로 올라와. <람이> 됐지? 그 <라멘>. 다음에, <람이> 여기 봐봐, 이제. 자, 얘들아. 보어가 나왔어요. 보어가 So angry, so angry. 자, 잘 봐. 보호야. 보어도치도 고어 도치되죠. 보호 나왔을 때도 동사 주어죠 그죠? 근데, 정상호수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일이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뭐로 나오면? 바로 쇼로 나왔을 때는 도치 안 지켜줘. 이게 외적 사항이 있어요. 알겠어? 어? 아? 희가 나. 만약에 여기 톰이 나왔다면 어떻게 워즈톰이래요. 워즈톰. 알겠니? 명서일 땐 달라.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드릴 건 속의 꿈으로 연결되다 원인 결과 없어. 자, 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동일했죠?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자, 출제하는수 높은 부분만, 지금 별표 두 개를 나는, 압도적으로 나는 이 6번, 8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또 자, 여기. 그려. 그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이러면, 나머지 똑같죠? 요거죠? 여기 뭐가 나올까요? 이거야. 그치? 자 여기 뭐가 있길래 에지. 에즈. 에지가 모를 수 있는데 양보. 양보를 쓸때 뭐가 풀 나온 거야 뭐가풀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뭐 나온 거야 어 주어 동사 나온 거야. 그럼 도로 다시 시작하면 도로도 양보잖아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똑같네 이월로 그럼 요거 고대로 써주면 되나 아니야 어 스텐트가 돼. 보통 명사기 때문에 관사 붙여야 됩니다. 그럼 관사 안 붙는 이유는 에지가 뭘를수 있대. 양보사를 이끄는 접속사 쓸때 앞에 보호가 채워 나갈 때 명사일 때는 관사 안 붙여줍니다. 알겠지? 요게 핵심이야. 관사 안 붙여주는 거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정리할 때 뭐가 하나 있었어? 기억나? 신분, 지위, 관직을 나타내는 말이 우영식에서 보호로 쓰였어요. 관사 안 썼지? 아까 의장, 체험에 어 최연맨 안 썼잖아, 그지? 어, 똑같. 그렇죠? 이것도 같이 관행적으로 아, 명사 앞에 쓰는 구는 어스지언트가 아니라 비족만사는 빽보입니다. 이게 왜요? 뜻은 어떻게 돼요? 해석은 비록 그가 학생이었지만 이렇게 돼요. 비록 그가 갑자기 학생이었지만